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아니아아니야그아거아니야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너냐 아냐+ 아 병원인가? 저 침대가 병원 침대 같은데요? 붕대가 쌓여있는 거 보니까 병원인 거 같아요 어? 프레쉬가 있어요? 뒤쪽으로도 갈수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퓨즈가 두 개나 있네 일단은 퓨즈를 찾으러 가보자 곰돌이 몸안에 열쇠가 있다는 사진이 있는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곰인형 안에 열쇠가 있다고 아까 X-ray 사진을 봤었거든요 이거 봐 있네 그래서 오리다가 이거를 꺼낼 수 있을까? 어? 올라가네? 내려가는구나 오, 열쇠를 어서 챙겨야 되지 어? 여기다 넣으면 뭔가 되나? 아! 태우는구나 아! 아 이렇게 탔지마, 탔지마, 탔지마. 다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열쇠 얻었으니까 위층에 못 갔던 것 같은데 위층으로 한번 가보죠. 와. 와. 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어. 어. 뭐야? 아, 알았어, 알았어. 올라갈게. 좋아요. 오, 뭐야? 상자, 뭐야? 움직여! 뭐야? 뭐야 방금? 이거 다 그럼 움직이는 것들이야? 와! 와!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뭐야 저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타고 올라오진 않겠지 설마.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시 돌아 선..선..선생님? 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으아아야 아, 어떻게 왔어 망치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와 무빙 이 야시키야 죽어 한대또 맞아 응너 두번 더 피하죠 때려주죠 씻기! 이걸 들고 돌아가자. 됐고? 퓨즈 하나 구했고요. 근데 뭔가 내가. 안녕하세요. 간호사님이시죠? 아, 불이까지 움직이는 거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 따라와. 뭐야. 됐다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아아 비누를 들고 저걸 맞춰라 근데 비누를 함부로 줍는 거 아니랬는데? 어? 너 움직이는 거 아니지? 나 갈게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빛을 끄고 얘를 유인을 해야 되는 건가? 어? 어. 불켜불켜불켜켜켜 불 켜. 불 켜, 켜, 켜. 어, 아, 움직여. 얘도 움직여요,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요. 어어들을 뭉치자. 애들을 모아서 쉽게 갈수 있게 만들자. 와, 와, 와, 와, 와, 와, 야야야야그런 아, 야야야어어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슬라이딩 오, 오,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퓨즈를 다 모은 거죠 그럼 아 열어주는구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여기서? 내가 오른쪽 너가 왼쪽을 꺼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할 거야 그렇지 와 너무 어두운데 굳이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 움직이는 거 아니지? 어? 뭐야? 뭐야? 들어 이거 들어 들어 들어 야 뭐야 뭐야?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일로와안돼안돼 안 돼. 식스! 나와! 내가 널 지켜줄게! 야 뭐야 뭐야? 손이 두 개야! 한대요! 아! 달려줘! 응 피할 줄 알았어? 손가락 피해줍니다 그래서 한대요 두대요 손가락 아프지? 자식아, 일로와 피할 겁니다. 피할 거예요. 그럼 나도 피해주고 한대 맞고. 어, 너무 징그러운 거 아니야? 짜 아, 못된 손은 사랑의 매로. 아주 그냥 혼주는 내줘야 돼. 한대더 맞아라. 우후! 뭐야? 와 뭐야 저거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천장에 붙어있는 애라서 못올 거란 말이에요? 설마 문 열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와저 어떻게 그렇게 붙어다녀 뭐야 아니 이쪽에 이쪽 이쪽이 숨어있으면 되는 건가? 아 그렇네 가면 안 되는 거였네 와.. 이 마을 내 잘못 온거 같은데? 진짜로? 마을에 정상적인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를 잘못 온거 같아요. 설마! 밑에서 막 냄새 킁카킁카 하면서 오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여기서 막손땅 하고 나타나고? 하, 말을 하지 말아! 말을 제발! <웃음> 아 입이 방정이야 나 진짜! 이거 퓨즈 꽂는 순간 달려올 거란 말이에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슬라이드?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슬라이드가 안 되지? 점프? 밑으로 갑니다. 점프? 좋아요?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으아! 으아! 아! 아! 아못 오네, 이쪽으로 못 오네. 못 오냐, 못 오냐? 못 오. 아야, 뿌개지마, 뿌개지마, 뿌개지마. 도망가, 도망가. 못, 어, 이제 이제 못올 거예요. 이제 못올 거예요? 아, 온다, 온다, 온다. 아, 좋아. 식스의 너의 의도 알겠어. 닫아 버려. 닫아 버리라고. 문 닫아, 닫아, 닫아. 내려, 내려. 빠이야 참, 우리는 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이러니까 친구 하지, 그지? 어, 사,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 사람 인데, 살아 있는 사람. 저렇게 평범한 사람 처음 본다 뭐야? 평범하지 않은데? 너 뭐해? 아까 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못 떼는데? 뭐지? 뭐지? 뭐가 막 떨어지는데? 어? 어? 뭐지? 아 건물이 무너져!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부실공사 부실공사 아 어떻게 하라고? 문이 안 열려. 아 열리 열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 도망가. 오오오오오오아 안돼. 잠깐만 식스 꼈어. 일어나봐. 오 됐다 됐다. 다친 거 아니구나. 가자 가자. 다친 거 아니에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다 아, 왔다 이 문을 열수 있어 이제 이제 열수 있어 이 악몽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치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건가 악몽을 어? 아저씨?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니 슬렌더맨인데 이거? 직스 같이가 직스야 너 거기 있으면 안돼 일로와야 돼 일로와 일로 일로와 이쪽으로 와 거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안돼 거기 아니야 안돼 직스 안돼 거기 아니야 안돼 안 돼. 들어가는 거야 아 이제 이렇게 순간이동할 수 있구나 나 혼자 모든 걸 헤쳐나가야 해 식스 없이 혼자 해나갈 수 있을까?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다 왔어 거의 조금만 기다려 근데 여기 주민들이 좀 이상해 오! 그 TV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이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 저래 사람이 아닙니다. 저건 괴물이에요 괴물. 아니 무슨 이상한 세상이야 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아, 이쪽으로? 뭐야? 어, 어,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오. 오,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쟤네 뭐야? 아니 그런데 아니 아니 반대편에 켜져 있잖아 반대꺼 보면 되잖아 안돼안돼안돼안돼나 식스 구하라고 해야 돼 너네한테 잡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사람 뜯어 뜯어 놨다구 머리야 내가 부순 거 아니다 니네가 어 tv를 많이 틀어놓으니까 부서진 거야 내가 망가뜨린 거 아니야 아니 tv가 켜져 있잖아 너네가 원하는 게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 어서 도망가. 어서 도망가. 다나가 다나가 다나가 다나가 야! 뭐지? 어, 저 독. 어, 식스! 네 도와줘. 나와, 나와. 어서 나와. 나와라고. 나와, 나와. 안 돼. 안 돼. 슬렌더맨 안 돼. 와! 버려, 버려, 버려, 도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 올라가, 뭐해? 아저씨 못 오잖아요, 여기. 못, 오, 못 올걸? 못 와. 어떻게 와? 잠깐만, 손 여기 꾹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겠지. 멈춰요? 멈춰요? 말을 하지 말자, 나는. 말하면 그대로 된다? <웃음> 너무 예측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어... <웃음> 아니야 여기 여고계다아이야여고계다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가 거 하는거 아니야 야 아니 아니 뭐하는거야 빨리 빨리 부셔 부셔 뜯어 뜯어 여고계다아이야 여기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살았다 살았다 어? 어... 어~~~~~ 점프~~~~~ 아 됐다 못 올거야 저거 이제 근데 사라지는 소리가 안 들린다?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도망갑니다 좋아요 자 됐어 좋아 좋아 좋아요 이거 끊어 끊어 열차 끊어 잘 있어 아, 식스를 구해야 되는데. 오, 오, 오, 잠깐만 너무 빨라져요. 멈춰, 멈춰, 멈춰. 사고 나, 아, 어, 어, 어, 아! 어, 아프다. 와. 이젠 너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너그 얄팍한 술수! 너의 그 꼼수는 모두 파악되었다! 내가 바로 이 세계 최강자다! 어서 시스를 내놔! 시스를 돌려주라! 이 말입니다! 아저씨, 아저씨, 이제 이 도시를 제게 넘길 때가 온것 같습니다. 드디어 식스를 픽스를 구할 수 있어 드디어 다 왔어 뭐야? 식스? 아니지? 식스 아니지? 나야 나 왔어 못 알아봐 어 뭐야 너를 내가 원래대로되 돌리게 해줄게. 야 아니야 그건 너의 본 모습이 아니야. 정신 차려 너의 본 모습이 아니라고. 오. 정신 차려 너의 본 모습은 그게 아니야. 어. 조금만 버텨. 내가 널 원래대로 해줄게. 안돼 안돼. 너는, 너는 그러면 안 돼! 야! 야, 그거 갖고 와 아! 그거 갖고 와 이거 이거는 못된 장난감이야 어서 키다리 아저씨의 나쁜 마법에 돌아오라고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돌아왔구나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여기는 이제 무너지고 있어 틱스야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빨리.. 오, 뭐야 저거? 어.. 전화 보지 마세요. 전화 보지세요. 기분 나빠요. 아 제발 식스야 나 버리고 가지마. 나 버리지마.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식스야? 식스야? 아니지? 우리 우정,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식스야. 식스야. 우리 우정이야. 아니,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야! 야, 이 못된 자식아! 난 버려졌어. 내가 너를 어떻게...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 부어